네. 분사 구문 할게요. 분사 구문은 말 그대로 분사로 시작하는 구 라는 건데요. 특히 분사에서도 네,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건데 물론 과거 분사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빙이라는 게생략됐을 때요. 어쨌든 ing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접속사 절 절이라는 게 뭐야?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접속사를 끼고 있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과 주절이 있어 두 개의 절인데 이게 한 문장이야 여기서 주절은 나두고 종속절은 네,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 생략 그 동사를 ing형으로 바꾸는 것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그 접속사에는 시간 이후 조건 양보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있죠 뭐 when, 뭐 because, since, if, though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end로 뒤에 이어질 때 end 뒤에 이제 주어 동사나 또는 주어가 공유되면서 동사나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이 동사를 분사 처리해서 간단히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뭐 연속 동작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뭔지 예문을 보면 이해가갈 겁니다. 그러면 은 예문을 볼게요. 자 이때 분사구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접속사주 동사 종속절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주절이지.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인데. 자, when you watch a movie in the theater,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볼 때, i t a d better turn off your cell phone. 핸드폰을 꺼는게 좋겠어요. 자, when? 접속사죠. 필요없어. 이유 같아. 필요없어. watch를 뭘로? 예. ING로.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와 조가 줄어들었다는 표현, 의미도 감, 담고 있는 거예요. watching은, 이제, 내가 이 위에서 얘기한 시간, 이유, 조건, 양과, 이거 중에 어느 걸로 내가 해석을 해줄까를 봄.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은 때 아니면 때문에가 가장 많고요 간혹 뭐 면, 뭐뭐 하면 조건도 있고 뭐뭐 해도 양고도 있겠지 그건 이제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때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그러면 또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형식상 형태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정문일때도 있고 스톰테일때도 있고 시제가 다를때도 있고 주어가 다를때도 있어요 크게 봤을때 자 그럼 부정문일때는 뭐냐 간단해요 d n s i o n n o w 이거 부정문이잖아요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문이야 어, 여기까지가 이종속절인데 내가 그녀가 우리랑 함께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내가 물어볼게 이건데요 이때는 다 여기 don't know니까 don't 에다가 아닌줄 붙이는 게 아니야 don't 에다는 부정어인 n 만 갖고 와요 그래서 투표정사건 분사건 동맹사건 전부 다 앞에다 앞에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no에다 i n g 를로 붙여서 노를 그 현재 분사를 만들어서 난 노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노잉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할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내용 같으니까 그냥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난 not knowing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됐죠그 부정은 어떻게 한다? 예, 난만 떼놓는다. 그럼 쏭 봅시다. 쏭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BPP로 돼 있죠. BPP 그러면 if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자, 달로부터 지구가 보여지면 즉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것은 looks like a marble ball, 대리석 공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달에서 보여지면인데 지구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이지를예뺄수 없어요. 송태 이지를막 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ing로 붙여주는 거지 예를 현재 분사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being seen from the moon 이런 형태가 나와요 being seen 그래서 being p p 로 시작하는 게수동태였다는 얘기야 원래 문장에서 근데 being은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져도 의미를 파악한 데 지장이 없어 하나라도 더 줄이자 그래서 being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seen from the moon 그래서 s e e n 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하고 동사를 뒤에서 주어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보는 건지 지구가 보여지는 건지를 따져야 돼요. 보여져야 되니까 그때는 seen이 아니라 seen을 써야 되죠. 빙 seen 이런 표현 잘 씁니다. 그래서 얘가 보여진다라는 소인데 어, 의역을 하면 얘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를 다해서 보면 이런 뜻이죠. 네, 이런 스통태에서 빙이 예, 생략될 수도 있고 다 써도 되고 어쨌든 빙 p pp, p p p 로 시작하는 경우가 바로 스통태다. 다음 because the report was written hastily. 자, 그 보고서가 쓰여졌어요.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it has m errors. 그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was written b p p 잖아요. 스통태니까. w o d 를 똑같아요 빙으로 갖고 오면 됩니다 이 여기가 과거고 여기도 과거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being written haste 똑같아요 역시 빙 생략 가능하죠 written haste written이라고 나오는 문장이 꽤 많아 그래서 뒤에 주어를 보세요 그 주어가 쓰는지 쓰여지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얘는 쓰여져야 하니까 writing이 아니라 written이 돼야 된다 그래서 written haste 급히 쓰여져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보고 갈게 주어가 원래 어때요? 여기에 앞에 네, The Earth라든지 The r e p e r t 여기가 명사였고 뒤에가 대명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를 생략해야 되니까 얘를 빼버렸어 그럼 여기를 이수로 해버리면 예 그게 지구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 명사는 살려줄 것 앞에 종속절에 먼저 나온 명사는 예 뒤에서 살려줄 것예그 정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봤는데 뒤에 이어서 더두 가지 더 보세요. 음 우선 여기까지 본거잘 해둡시다.